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 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퀵광대와 귀디 사각턱 인데요 보통 안면윤각을 생각하신 분들은 안면윤각 세가지 광대 수술과 사각턱 수술과 턱끝 수술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중에 광대 수술과 사각턱 수술을 좀더 간편하게 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좀더 회복을 빠르게 하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서 일반 광대 수술 보다 퀵 광대 수술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고 일반 사각턱 수술 보다 귀디 사각턱 수술을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수술도 빠르고 회복이 빠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욕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퀵광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반 광대와 비교를 한번 해보는게 비교가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여기서 보면 광대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45도 광대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옆광대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45도 여기서 여기까지를 아치 광대 아치 부분을 옆광대로 하게 되고요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을 악광대라고 하지 않고 여기는 상악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대라고 말하는 것은 45도와 역광대가 되겠는데요 일반적인 광대 수술은 45도와 역광대를 동시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를 분리하고 여기를 분리해서 미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퀵광대라는 것은 빨리 한다는 뜻도 있지만 간편하게 옆에 광대만 줄인다는 뜻이죠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만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45도 광대가 줄어들지가 않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서는 귀 앞쪽을 절개하는 경우도 있고 입 안으로 절개하는 경우도 있고 방법은 많습니다만 은 실제 줄어드는 범위는 45도가 아닌 옆만 줄어든다 이 부분만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45도가 별로 나와 있지 않고 옆광대만 나와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귓광대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서 45도는 안 나오고 옆광대만 나온 즉 퀵광대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모르고 그냥 비용이 싸서 회복이 빨라서 그냥 나는 퀵광대하면 되겠다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도 해주겠다고 해서 퀵광대를 했는데 만약에 그분이 45도 본체, 광대 본체가 나와 있었다면 오히려 이 부분을 넣음으로써 이 광대 본체 45도 광대가 훨씬 더 부각이 되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각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각이 지기 때문에 45도 광대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술을 했는 분이 뼈가 붙었다 그렇다면 여기가 꺾여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가 꺼져 있어서 이 부분이 각이 져서 이렇게 된 것이 이런 식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광대 재수술을 해야 된다 오히려 나는 45도가 더 나와 보인다고 해서 광대 재수술을 하게 되면 여기를 분리하고 여기를 분리해서 밀어넣는다면 오히려 여기가 더 꺼져 보이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이 나와 있었던 것을 편편하게 만들었는데 이 부분을 더 밀어넣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꺾여버리는 여기가 쏙 들어가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퀵광대를 했던 사람이 광대 축소술을 할 때는 한번더 여기를 절골을 해서 원래대로 해놓고 밀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비용도 들고 수술도 아주 고난이도로 바뀌고 회복도 엄청나게 될수 있다 결국 내가 비용을 저렴하게 붓기를 없게 하려는 그 행동이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에 시험하게 됐을 때는 굉장한 큰 고통이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아셔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퀵강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각턱 수술 중에 귀리 사각턱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사각턱 수술을 귀뒤사각턱 아니면 귀밑사각턱으로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 용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불러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귀뒤사각턱은 어떻게 수술하는 것이냐면 은입 안으로 절개하는 것이 아니라 귀 뒤로 절개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귀밑이겠죠 이 귀밑으로 절개하게 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각을 이렇게 잘라내는 것이죠 귀뒤에서 잘라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CT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원래 뼈가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사각득 같은 경우는 귀 밑으로 잘랐을 었때 옆에서도 효과를 볼수 있고 정면에서도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각득이 모두 다 바깥으로 휘어져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오히려 안으로 휘어져 있다든지 그냥 전체적으로 크기만 하지 바깥으로 나와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귀뒤 사각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옆모습에서는 효과를 봤는데 정면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CTS도 보면 알겠지만 측면에서는 효과를 아주 많이 봤지만 정면에서 보면 효과를 거의 못 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들도 귀디사각턱은 정면 효과를 볼 수가 잘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은 이유가 정면을 줄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귀디사각턱으로 좀더 절개를 해서 정면으로 줄일 수 있긴 하지만 대폭 줄일 수가 없고 신경을 보면서 수술을 할수 없기 때문에 신경을 다칠 확률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이 만약에 사각턱이 있는데 턱 끝이 작다 그러면 결국 턱 끝을 내기 위해서 입안 절개를 해야 되죠 그래서 바깥에서 절개를 하는 귀디 사각턱이 입안 절개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전혀 메리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턱끝 수술을 하려면 은 바깥으로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입안을 절개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디 사각턱은 효과를 볼수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결과적으로 턱 끝을 하게 되면 입안을 절개를 하기 때문에 입안 절개를 하지 않는 장점이 무색해 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각턱 수술은 정면 효과를 많이 보려 하기 때문에 이 정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시는 빨간 색칠한 부분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바깥층을 떼는 수술을 피질 절제술, 피질 절골술이라고 합니다. 신경을 다치지 않고 피질 절골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입안으로 절개를 해서 넓은 시야를 보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퀵광대와 귀리사각특은 대중화되어서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매우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만에 하나 적응증이 되지 않는데 그런 수술을 했었을 때는 광대 같은 경우는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재수술을 받아야 될 수가 있고 사각특 같은 경우는 효과를 또못볼 수가 있기 게되 때문에 처음부터 광대축소술과 사각특축소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잘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을 제대로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어떠셨습니까? 보통 고객분들은 회복이 빠르게 또 비용을 적게 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너무 자기가 맞지도 않는데 그것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에 오히려 큰 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을 어떻게 받느냐 수술 계획을 잘 들으셔야 되고 성형외과 전문의한테 자기 뼈의 구조인 CT를 정확하게 분석을 받아서 내가 어떤 수술을 해야지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고 만약에 효과를 안 봤을 때 어떤 제처법이 필요한지까지 얘기를 들으시는 것이 결국 현명한 고객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